안녕하세요. 국경선평화학교 유혜리 연구원입니다. 저는 철원에서 태어난 어머니와 군인으로 30년을 재직하신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에 나가 철원의 DMZ를 홍보하는 피켓 활동을 하며 소외된 철원을 세계의 화두로 만들겠다는 꿈을 가진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습니다. 30년을 군인으로 평화를 지키신 아버지의 뒤를 이어 평화운동가로서의 평화를 30년 더 이어가겠다는 꿈을 꾸며 국경선평화학교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꿈을 키운 국경선평화학교가 30만 명의 청소년을 위해 평화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를 철원 노동당사 월아리 부근에 짓습니다. 6.25 전쟁 이전 인구 10만의 도시였던 철원의 명성을 되찾고, 철원이 세계 평화의 거점으로 거듭나는 꿈을 키워주세요. 전쟁의 최전방에 평화의 학교를 세워 철원의 이미지를 탈바꿈하고 냉전의 시대에 통일의 꿈을 꾼 이들이 있었다는 희망을 청소년들에게 전해줍시다. 벽돌 한장 만원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평화의 벽에 새겨주세요.